전 국민의 3대를 측정하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은 저희가 장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그분을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임의 장인이신 테스운 님이십니다 아자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yeah.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웃음> 자, 일단 어, 네. 저희가 드디어 어, 테스호 님을 모셨는데 300 찍겠습니다. 자, 어! 300! 네, 네, 30. 지금 체중이 128이잖아. 네. 300! 운동해본 적 없죠? 뭐 이렇게 걸어 당겨요, 가끔. <웃음> 오케이, 그럼 300을 네. 성공 못했을 시가제 네. 중요해요. 아 어, 이렇게 하시죠. 아이디를 그 3대 무게로 쓰세요 갑니다 오케이 자테스터운의 3대 측정 지금 몸무게 124kg로 3대 중량이 300kg 못 넘을 C. 본인의 본캐 예 본캐 아이디를 바꾸겠습니다 뭐로? 테스터운 3대로 구독과 좋아요 양호띠 자 벤치프레스 1차 시도 4 1 k 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가자. 아, 형 믿고 그대로 하면 돼. 자, 오케이. 딱 가고. 밀어. 아아 근데, 아니, 얘기 좀 해줘봐. 처음으로 벤치프레스 해봤잖아. 네. 아, 기분 어때? 약간. 할만할 것 같은데요? 어... <웃음> 자! 50kg 도전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어요. 지금. 됐나 아, 자, 이렇다가! 밀어!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 이 무게에 처음으로 네가 자신감 떨어져서 할수 있다니까? 근데 네, 형님, 어, 못하는 사람 있어요? 50인치나? 없었어. 합버다 <웃음> 다시 해보자. 해보자. 어. 할만해. 이거 이게, 절대 못본무아가야 이게 팔이 아닌 거죠, 원래? 아니야. 이게, 이게, 아, 이게 뭐 어디가슴 운동, 가슴 운동. 가슴? 어, 가슴 운동. 가슴 좀 약한가 보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아, 이거구나. 50kg, 60kg, 그래? 70kg, 80kg 끝났어. 하, 어. 이렇게 해봐. 바로 쿵 내렸다가. <웃음> 야! 아니, 그거 어디갔어? 자, 자, 다시. 자, 자, 그냥 힘 빼봐, 힘 빼봐. 하나씩 하면 같이 될 거야? 하나, 둘, 셋! 밀어! 밀어봐! 가슴으로! 발 펴! 발 펴! 오케이. 아니, <웃음>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해볼래? 안 해볼래? 해볼까요? 진짜 딱한 번만. 오케이. 둘, 셋! 오케이. 밀어. 밀어. 가슴 밀어. 너 여기서 쥐놈 너, 너 여기서 아니야? 너니 네 구독자가 다 보고 있어. 아니, 밀어. 너, 지금 집에 나사스 보고 있고, 그렇지. 이 강아지들의 주인이야. 그렇지. 여기서 가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일단 테스터분의 300kg 여정기. 그중에서 벤치프레스는 40kg를. 하면서 나머지 260kg가 남았습니다. 이제 데드리프트인데, 일단 데드리프트를 해본 적이 있다 그랬지. 그쵸, 약간 스쿼트를 이제 좀 많이 해봤었으니까. 아. PT만큼은 여러 번 끊어봤거든요. 어, 근데. 끝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네. 더큰 드라마틱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4 0 k g 해봤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웃음> 허라이가 됐다. 야, 야. 너 하체총이야. 어. 내가 봤을 때. 아, 그럼 야! 저 그냥 앉았다 일어났어요. 앉았다 일어난 거야. 아, 진짜로. 오케이. 어, 40kg 성공이기 때문에 어, 어때? 60kg 걸? 솔직히 70도 되는데? 60 가자. 60 가자. 차츰 차츰. 자, 어! 야! 야! 섹시. 쉽네. 너무 쉽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 네. 증량을 해야 되는데 몇 네. 키로 갈까? 일단 우리의 목표치는 1 3 0 k 로긴해 그렇죠 어, 그럼 이제 20씩 올라가야 되니까 어 20씩 올라갈 수 있어? 그럼요 20가 아니 60이잖아 60이잖아 그럼 80 100, 오케이 80 100 갈까요? 80 네, 80 8 0 k 로 가겠습니다 80 되죠. 자 어? 네! 가볍네 가볍네. 가볍네, 가볍네, 가볍네, 가볍네 데드리프트 무려 4차 시도까지 왔어 100kg, 이제 세자리 숫자지 어때? 아, 이제 세자리잖아요 <웃음> 이 몸무게가 찔때도 세자리 되면 감회가 새롭거든요 음. 지금 이 모습이 네가 자고 있는 모습이야 <웃음> 아, 지금 늦잠 자고 있구나 그래 일어나, 호나. 그래. 일어나. 혼아. 일어나, 인마 자! 패스온의 4차 시도 100kg 오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자, 깨우자! 깨워요? 어. 훈아! 아! 어! 밥 먹어야지. <웃음> 야,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잘하면 300갈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kg 주세요. 꽉 줘. 힘, 꽉 주고. 자, 어! 갑니다. 아직, 아직, 아직 안죽였어요 아. <웃음> 자, 우리 지금 100kg가 원하름이잖아. 그죠? 105kg까지는 가야지. 105kg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105kg 도전! <웃음> 정리를 할게요 오늘 3대 측정 본인의 목표는 300kg였으나 벤치프레이스에서 40kg 그리고 데드리프트에서 100kg를 달성하면서 140kg로 마지막 스쿼트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저희는 스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 스쿼트가 남았습니다 그 걱정은 있어요. 걱정? 이게 이제 테스터원하고 3대를 쓰잖아요. 몇 키로라고. 아, 그렇 근데 이제 테스터원 300키로 하면은 당연히 몸무게는 <웃음> 아니겠거니 하거든요. <웃음> 어, 어. 근데 테스터원 한 150키로. 이거 누가 봐도 자기 몸무게예요. 100이 굽는 순간. 네. 긴가민가 할수 있어. 하지만. <웃음> <마지막, 웃음> 어. 이까지. 자,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럼요. 자 스쿼트 40키로 도전입니다. <웃음> 자, 내려가봐 긴장하고 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자, 어! 아! 오케이. 어땠어? 그럼 6 0 k g 가자. 오케이! 혹시 60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고, 고, 고, 형, 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 밀어. 어? 7. 어깨를 같이 밀어. 밀어! 오케이. 1 0 k g 갈까요? 70. 아들, 네. 60은 할만했어요. 할만 확실했어? 에. 네. 진짜야? 왜 네. 오케이 그럼 10kg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kg 도전입니다 고! 잠깐만요 다리 살짝 벌리고 오케이, 오케이 시즈모드 나이스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는거지 자, 자 여기서 업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제가... 아. 제가 아침에 몸을 일으키거든요 아. 저는 매일 130kg를 어요 아. <웃음> 테스트온 스쿼트 8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서 업! 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ilal, b 현대 목표 300kg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칙은 본인의 본캐를 210kg 뒤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톤 210kg? 패스톤 210kg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물론 네,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다치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테스온에게 많은 응원해준 주 어, 말씀 좀 같이 댓글에 달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고습니다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온 그리고 마랑팀의 마랑이었습니다. 컷! 컷. 아, 이거 믿을 것 같은데? 210kg